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았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자자 자, 이제 이렇게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동 브랜드의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충전 전지가이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뭐 보쉬라든가 디월트 그리고 마끼다, 미러키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신 브랜드의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자 일단 요렇게 이제 박스에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맨 제가 이전에 킹이라는 어, 그라인더 부착 체인톱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기랑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가 됐는 거고 자 일단은 박스를 열어보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충전 전지가의 몸체 그리고 무뎌졌을 때갈수 있는 숫돌 날을 교체할 때쓸수 있는 렌치 두개 소켓 하나고요. 오일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딱 잡아 봤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18볼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슬림하죠. 목 부분이. 그래서 딱 파지 했을 때 이질감이 없고 무게가 또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자, 자 보시면 900g 정도 됩니다. 900g 몸체 무게가 900g 정도 되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어 몸체만 들어있는데 막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8V 꼽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디월트 미러키 보쉬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면 배터리 변환 어댑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변환 젠더를 꼽으시고 디월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젠더를 꼽아서 미러키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쉬 배터리도 꽂아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뭔가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맥스 최대로 자를 수 있는 나무가지의 지름이 35mm 입니다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 근데 요즘 1단 2단 3단 4단으로 조절을 해서 뭐 10mm 15mm 22mm, 35mm 이렇게 또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동 공구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전지를 할수 있다면 너무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요거를 들고 또 밖에 나가서 가지들 한번 잘라볼게요. 진짜 35mm라면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나무까지 자를 수 있다는 라 이야기인데 나가서 한번 잘라보고 또 들어와서 말을 이어 나가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웃음> <웃음> 또한번 잘라보려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막기다 배터리를 꽂았고요. 꽂고 나면 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렇게 누르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때는 요 트리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두번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를 처음으로 키시면 4단계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입이 35mm까지 벌어져서 안에 나무의 굵기를 35mm까지 자를 수 있는 굵기로 처음에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10mm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한 나무의 굵기가 얇은 거라면 10mm 짜리라면 1단계 한번더 누르면 2단계 자, 좀더 커졌죠, 입이. 요거 같은 경우는 15mm 까지 자를 수 있는 단계, 2단계.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더 커졌죠. 22mm 까지 자를 수 있는 3단계.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마지막 4단계 35mm까지 자를 수 있는 모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전원 버튼을 통해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모재의 굵기에 맞게끔 세팅할 수 있는 게참 진짜 이상적이고 일단은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저희 할머니 집이고 할머니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요감나무를 한번 잘라볼 텐데 자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35mm가 얼마만큼 잘 잘린지 궁금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잡아줄래요? 와 이거 지금 제 엄지손가락 두개합치는 굵기 정도만 한데 한번 잘라볼게요 와 우와, 우와. <웃음> 이, 보이시나요? 우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 저번에 여기서 잘랐는 나무보다 더 굵은 건데, 자, 3 5 m m 다 보니까, 자. 자, 이렇게 옹이 있는 부분도, 우와. 항상 손은, 왼손은 이 자르려고 하는 모재에 가까이 있으면 안돼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왼손을 띄워주시고, 여기서. 어, 잘리는 속도도 35mm인데, 입이 많이 벌어졌다 다치는 데까지 속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가 얇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잘라야 하는 가지의 굵기가 얇다면 여기서 1단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입이 이렇게 작게 벌려진 상태에서 자 만약에 작은 거를 자른다고 가정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르는 모재가 얇아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제가 한 번만 더좀더 잘라볼게요 지금 이제 35mm까지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이시나요이 <웃음> 굵기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야 지금 이만큼 굵은 것조차도 잘리거든요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와 <웃음> 대박 <웃음> 왼손은 지금 자르려고 하는 기계에서 최대한 멀리 사정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사정없이 와 이렇게 지금 35mm까지 자를 수 있는 이 가위의 능력이 자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손으로 자른다고 가정했었을 때. 근데 이렇게 지금 최초로 마끼다 배터리나 아니면 변환젠들을 이용하면은 뭐디월트 미러키, 보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동가위를 충전으로쓸수 있다는 게 너무 괜찮은 같고 일단 잘리는 걸 이렇게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너무 잘 잘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 사용되는 모습은 보여 봐 드렸고 스튜디오로 가서 또 말을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휴.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와 봤는데요 지금 사용되어 지는 모습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너무 잘 잘렸습니다. 너무 35mm라는 굵기 그 이상까지도 제가 잘라 봤는데 너무 잘 잘리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자 이게 이제 전원 버튼을 키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시작할 준비가 된거고 여기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게 아니라 트리거를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띠띠 소리가 나면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여기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관을 하실 때꼭 다시 한번더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자,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띠리리 소리가 나야지만 입이 닫힌 상태로 보관을 해 주셔야지 정말 안전하거든요. 혹시나 입이 벌려진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만약에 전원을 켜고 눌렀을 때 바로 내려와 버리면 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18V 배터리 5A 기준으로 한 3시간 정도까지 연속으로 작업이 계속 가능했어요. 3시간 정도.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체가 들어있는 하드 케이스 포함해서 한 14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전동공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충전 전지 가위를 쓰실 때 무게도 정말로 많이 보실 텐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자체만은 900g이지만 배터리를 장착하면 은 무게가 1.5kg 정도까지 늘어나요. 5A 배터리를 장착했을 기준 일단은 이 5.0이라는 배터리를 꽂아서 정말로 파워가 센 35mm를 그냥 사장없이 잘라버리고 그리고 3시간이라는 긴 연속 작업시간을 보장해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1.5kg라는 무게를 들고 계속해서 작업하신다면 조금은 무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이튼 킹이라는 충전 전동 가위를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는데 이게 또 모터도 브러시리스모터라서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어, 기계에 무리가 간다거나 열이 나는 현상도 현저하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동 공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전동 공구 브랜드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뭐마끼다 제품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선에 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은 한 14만 원 정도 이런 제품이 나왔다 라는 거는 정말로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라서는 날이 잘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나무에 뭐 철사가 감겨 있는데 무시하고 잘라 다 보면은 날이 또 금방 무뎌 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를 때고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또 1년 동안은 무상 AS가 진행이 돼요. 그 이후에도 AS는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여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제 전동공구 배터리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 베어툴이라고 하죠. 몸체를. 요런 신기한 뭐 사소한 아니면 필요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뭔가 또 전동공구를 쓰시는 분들께 또 조금 나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킹 한국본사의 사장님께서 요 전지가의 충전 전지가의 몸체를 10분께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한창 전지가의 시즌인데 혹시나 지금 전동공구 브랜드의 배터리 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제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전지가위 시즌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충전 전지가위를 쓰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충전 전지가위가 너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 위험한 것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은 지금 이 충전 전지가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가락을 다치는 이 지금 사고 사건도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전지가위를 쓰실 때 무조건 다 쓰시고 나면요 항상 날 부분이 다쳤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충전전지 가위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익숙하잖아요. 능숙능란 하시고 근데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은 가위로 어떤 가지를 잡건 나무를 잡고 자르실 때이 왼손, 이 왼손의 거리를 아무리 잘 하셔서 능숙능란 하시겠지만 가위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꼭 요점을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